오늘 오랜만에 t 레디를 찍는데 제가 오늘 워터밤을 가요 제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어차피 물 엄청 많잖아요 나름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초를 선택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거 올 커버리션 제가 이거 지난번에 제가 사용해본 선크림 중에 제일 좋다고 거의 세미 파데 마냥 기본적인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이거 한번 바르면 그냥 저녁까지는 잔잔하게 피부 톤 보정이 되어있는 느낌이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제가 한 번만 다써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랜드에서 영상을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무려 스무 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 요즘에 진짜 이런 이벤트 선물 잘 가져오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또 적어둘 테니까 꼭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거 한 이렇게 두번 정도 가볍게 레이어를 합니다. 오늘 워터보면는 머리를 양갈래로 묶을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물 맞고 이러면은 차라리 묶어버리는 요 자 그리고 파데는 제가 이거 외에 바를 거예요. 오늘 올로드샵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진짜 괜찮던데요? 건성분들한테는 조금 건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건성이니까 이렇게 좀 촉촉하게 퍼프를 만든 다음에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얘 커버력도 뭐 보통보통이긴 한데 지속력이 무척 좋아가지고 바르면 거의 바로 픽싱이 되거든요? 오늘도 워터방 간다고 아 워터밤입니다. 결혼식장 간다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양전한 걸로 골랐어요 그 워터폰 옷을 입고 결혼식장 갈순 없잖아요 물 뿌리는 페스티벌은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은 하얀 국물 뚝뚝 떨어질 바에는 저는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지금 이렇게 손에 파데가 좀 남았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블러셔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이랑 오늘은 좀 차분하죠 지금 워터웜이랑 그럭쩍이 섞여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선택한 방법은 이 에뛰드 픽싱 틴트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갔다가 이거 라이브에서 발라보고 어, 너무 예쁘다고 막 소리질라고 제가 당황했던 제품인데 이게 컬러가 완전 꽃분홍이에요 꽃분홍? 이렇게 한번 그러면 약간 이런 이렇게 파데랑 섞어요 그러면 이런 여쿨 분홍이 또 나오거든요 완전 딸기 유 이렇게 클린 블러셔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틴트 자체가 픽싱이 엄청 잘 돼요. 처음에 바를 때는 무스 타입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긴 하는데 그냥 딱 거기서 3초 뒤에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 상태로 되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렇게 또생로 올리면 은 블러셔가 너무 진하게 착색이 되는데 완전 자연스럽고 음, 어떤 건가? 저 라이브 하는 날또 웨트 담당자님이 제 5만때부터 봐주신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너무 귀엽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기로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이것도 사고 라이브 때 아무튼 마스카라도 샀었고 이거 검정색이랑 갈색이랑 터도 샀어요. 립도 일단 꺼낸 김에 이렇게 딱 바르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픽심되면서부송부송하고매트진 느낌 이것 때문에 이게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또 제가 브로우폼을 셀프로 다시 리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눈썹이 잘 살아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꼬리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자연스럽게 결 살려서 그려주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앞머리를 라카 원래 에뛰드 제품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다 쓰고 나서 그냥 올영이 이거 있길래 사봤어요. 쓰고 나서 손으로 눌러서 고정 꼭 해줘야 돼요. 메이크업 지우기 전까지 얘네가 아주 잘버티고 있습니다 저이 상태에서 일단 픽싱을 한번 해줄게요 이거 루나 파우더인데 인스타 필터 먹인 것처럼 엄청 보송보송해지거든요? 근데 또 많이 하면 은 수정 화장할 때 오히려 떡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 겹으로 이렇게 꾹꾹 유분기 근데 지금 손이 가자마자 뽀얗이해졌죠? 뽀얗뼈야 향도 좀 좋아요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해주면 물에서도 조금 버틸만 할것 같아요 로맨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을 워터본 갈때 무조건 써야 했던 건데 쉐딩을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페스티벌 마지막으로 갔다 온게 19년도 랩비트였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했으니까 오늘이 진짜 처음인데 기억으로는 저 랩비트도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집올때 모든 걸 포기했었단 말이죠 걱정이긴 해요 얼마나 힘들지 쉐딩 이렇게 코끝 커피가 왔네요 마카롱이랑 제가 어디까지 말하고 있었지? 여기 롬앤의 팔레트에서 여기 이거 실버펄 있죠? 이게 제가 요즘에 애교살에 진짜 많이 올리는 컬러기는 한데 진짜 뭔가 실버 화이트 차라져 펄이기는 한데 애교로 썼을 때 눈물 반짝반짝한 느낌이라 되게 예쁘더라고요 하이라이트로 나온 제품은 아니라서 뭔가 글리터가 조금 크긴 하지만 워터범은 화려하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 얘는 살짝 옐로우 펄이 있고 얘는 조금 금 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름에 포인트 줘서 쓰기 좋은 컬러들? 요거 오렌지 펄이 잔뜩인 거 있죠? 이거를 그냥 애교살에 바를 거예요 하는 느낌 얘네가 펄감이 커가지고 얼굴에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은 이거 상관이 없어서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영! 그냥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눈이 얘는 그린자처럼 연결을 시켜주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라이트 톤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이거 진짜 뾰루지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뾰루지가 요즘은 진짜 안나고 있었거든요 또 생리 끝나면 원래 황금 기워가지고 피부가 진정되잖아요 라이브 날 전날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항상 귀신같이 중요한 날에 올라오는지 전 너무 신기해요 눈 앞머리에 그냥 영어 비밀이에요. 이거 딘토 제품이고, 인더라이트인데, 얘가 언더가 좀 은근 히끄무리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주고 싶은데, 다른 걸로 하면 너무 진하고, 뭔가 되게 과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눈 음영이 원래 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항상 안 빼고 꼭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보다 눈에, 이 밑에 음영이 딱 살아나죠? 아이라인도 번지면 안 되니까, 점막 안 채울 겁니다. 어? 저 이거 반반 커피예요 여러분 하나는 라떼, 하나는 아메리카노 또 세상, 세상이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이고 오늘도 속눈썹은 톡톡하라 붙일 건데 마스카라를 하고 제가 붙이기 때문에 기준 지속력 원탑3 안에 드는 요 에뛰드 마스카라로 일단 한번 빗고 페리페라 에뛰드 하나는 옛날에 토니몰이 쇼킹이었거든요? 토카라도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저는 9랑 10 섞어 쓰는데 10이 지금 한턱밖에 못 붙일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9mm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10이 조금 더 화려하긴 한데 아쉽다. 먼저는 당연히 주오플 얘는 진짜 이렇게 속눈썹, 내 속눈썹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막에 안 붙이니까 눈이 진짜 안 피곤해요. 이거 한번 쓰면 다른 가닥 속눈썹은 저는 손이 딱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점막도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속눈썹이라 저는 이거 너무 강추입니다, 여러분. 워터밤 이런데서는 진짜 속눈썹 하나만 잘 붙여도 아이 메이크업은 완전 선방이니까 다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엄청 좋아하잖아요 요거 한번 강조해주고 일단 제가 어? 결혼식으 가야 되니까 오늘은 요정도 할건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6시 3분응1 1시 출발이거든요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 많이 얘기를 안해요? 집사2안다고니다